오늘의 고민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분명히 이성을 좋아하는데 제 친구에게 자꾸 눈길이 가요 친구와 손을 잡고 싶고 뽀뽀하고 싶어요 내가 동성애자인가 고민이 들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양성애자입니다 <웃음> 아니라고요? 아닙니다. 당신은 양성애자입니다. 왜냐구요? 이성애자들은 이런 고민을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진짜 100% 이성애자들은 내가 동성애자인가? 하는 이런 고민을 애초에 할 일이 없어요. 양성애자라고 해가지고 이성과 동성을 50대50 비율로 똑같이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. 이성을 90 좋아하고 동성을 10 좋아한다고 해도 당신은 여전히 양성애자인 겁니다. 축하드려요. You're e t